네, 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우린 작년 겨울부터 여름을 대비해 선풍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신제품 출시는 너무 어려워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좀 늦었지만요. 저희가 준비한 선풍기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건 뭐, 다 아시겠죠? 자, 요 선풍기는 저희 md용 베스트셀러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디자인도 별로고, 사실 마감도 안좋아요 이거 좀 그렇죠 디자인 근데 이디자인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 선풍기 회사 사장이 직접 디자인하거든 자기가 그림 그리면서 야 이거 신제품 나왔다고 사진 보여주면서 예쁘지 않냐고 할때나 절망했어 내가 감각이 나쁜 건가 제가 감각이 나쁜 건가 <웃음> 결론은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 감각이 좀 이상하대 네. 신제품 나왔을 때 그랬고요 근데 이거는 바람이 세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선풍기 북한으로 수출되던 거래요. 북한. 북한 같은 경우에 평양 빼고는 전기 사정이 안 좋대요. 음. 이 제품 12V 제품이잖아요. 네. 여름에 전기 나가면 배터리 가지고 선풍기 돌린대요. 북한 과정은. 아 그런 사연이. 근데 이 제품이 한국에서는 캠핑용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 단점이 너무 많아요. 디자인 별로지 마감 나쁘지 일단으로 해도 바람이 안 약해져.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신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 공장에서 만든 신제품 작년 겨울에 나왔어요 사실. 앞서 선풍기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보완한 제품이에요. 디자인 견뎌줄만 합니다. <웃음> 이 정도면 견딜만 해요. 모터는 똑같아요. 바람색기 똑같은데요. 그 일단 바람 때문에 이번엔 가변저항으로 다이얼식으로 만들었어요. 약한 바람. 아 이게 브러시 리스 모터가 아니라가지고 선들바람이 아니라 덜덜덜덜거려. 이러다가 강풍까지 바람 쐬죠. 어우 어때? 좋지? 네. 네 끌게요. 이게 저희가 준비한 야심작이었는데요. 근데 이 모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케이스를 먼저 생산을 하잖아요 예.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아...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서 케이스의 90%의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아이콘.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트럭으로 옮길 때 따로 포장도 안하고 그냥 막 실어가지고 공장으로 보낸 거야 전 제품에 스크래치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공장이랑 사장이랑 이거 우리 못한다. 이 정도 스크래치가 있는 건. 그랬더니 자기는 이거 이미 케이스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때 싸우고 서로 삐지고 아직도 서로 마음이 들 풀렸어. 그래서 고민이에요. 아 스크래치 있는 걸 그냥 취급 페이되나 공지하고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글쎄 어떻게 하지? 뭐 가격 맞으면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스크래치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그래가지고 있겠죠? 아... 이것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 아,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스크래치 있는 걸 저희가 취급할지 않을지는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1월부터 결정을 못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걸로 전전긍긍 서루 막 이만큼 만들었는데 왜안 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예 일단 이거 내려놓죠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어! 이건 뭘까? 우리 진짜 샘플을 많이 와. 준비했거든? 이것도 12V 선풍기 다른 공장에서 만든 거고요. 네. 받았는데 너무 커. 못해. 넌 탈락 가져갈래요, 집에? <웃음> <웃음> 집에 가져가. <웃음> 네. 자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게그 바닥에 놓고 쓰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선풍기 있죠? 그 괜찮은 거한종 찾으려고 작년 겨울부터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제품들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얼굴 가리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요 네. 저희 이 선풍기를 작년 겨울부터 준비했고요. 공장 한 군데랑 물건 취급하기로 얘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그 공장이 망했어. 요 no. <웃음> 아, <웃음> 네. 아 망했잖아 이제 여름 다가오고 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또 부랴부랴 비슷한 모델을 파는데 약간씩 다르더라고 네. 모델을 한 되게 많았잖아 10종 정도 구매해 가지고 다 돌려봤어요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 약간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건 날개가 3개 네. 요건 날개가 5개 이거는 케이스를 잘 만들었는데 날개 3개, 5개짜리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테스트해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니네 둘은 나가라. 이건 비싸요. 배터리가 큰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케이스를 조금 더잘 만들고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죠. 훨씬 두꺼워요. 대신 무거워. 내려놓고 내려놓고 이 제품으로 결정했습니다. 날개 5개. 그 비슷해 보이지만 날개 3개짜리랑 5개짜리랑 한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소음 날개 5개짜리가 더 조용해요 유체육학을 공부해볼까 <웃음> 왜 그럴까요 네. 그리고 날개 3개짜리보다 5개짜리가 바람이 더 기분이 좋아 그런 말 이해할 수 있어요 바람이 더 기분 좋다 똑같은 색이야 바람에 풍량 비슷해 경쾌하다는 표현을 쓰는 경쾌하진 않아. 경쾌한 건 저게 경쾌하고 아, 약간 더 부딪힐 때 느낌이 좋아. 기분이 덜 불편해. 어, 근데 그런 표현을 제가 이해를 잘 나도 주셔서... 지혜를 잘 못하겠지만 아, 그래.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취급하기로 결정을 한 제품입니다. 지금 판매 페이지 올라가 있죠? 네. 아, 이 선풍기 좋아요. 집에서 원래 그2 2 0 v 선풍기 쓰잖아요. 네. 다들 몇 개씩 있잖아. 그리고 여름에 쓰고 포장해가지고 저기 베란다 한구석에 놨다가 또 여름에 꺼내 쓰는데 또 사줘 아니 안 꺼냈어 어? 왜요? 익었어 집에서 아 가져가셨다가 <웃음> 아, 아 남는 거 샘플 다 가져갔잖아 아... 방마다 하나씩 놓고 쓰는데 좋아요 아... 처음에는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데 또 이상한 거 들고 온다고 써보니까 일단 첫 번째가 조용해 그리고 더 기분이 좋은 거 않아요? 실제로 음. 3단 아주 음. 초광풍은 안 나오지 더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요게 한번 틀어 볼게요 틀었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나요? 좀 거의 안 들리고 지금 이건 1단부터 12단까지 되고 현재 6단입니다 음. 이거는 BLDC 모터를 장착하고 있어요 BLDC 모터 뭔지 알아요? <웃음> <웃음> 알잖아 공대 나온 사람이 왜 그래 네. 그래서, 일반 선핑계와 다르게, 초미풍, 산뜰바람이라고 요새 선전하는 거 있죠? 초미풍이 됩니다. 잘 때, 1단으로 틀어놓고 자면, 바람이, 그런 거 있어요. 여름에, 그늘진, 평상에 누웠을때 살짝 불어오는 바람 있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건, 와이프가 퇴출을 안 하더라고. 웬만하면 다, 회사 도로 가자 봐! 그러거든 <웃음> 괜찮아요. 집에서, 이 선풍기를 씁니다 네. 보통 BLGC 장착한 초미풍 선풍기 220V 제품으로도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아나 방금 여기 방송 촬영하기 전에 네. 찾아보고 왔거든요 네. 최저가가 15만원 정도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이 정도 사이즈에 네. 15만원 정도인데 얘는 5만원대야 봤다가 아. 배터리도 장착돼있어요 엠병 칭찬해 드릴까요? <웃음> 아, 아, <웃음> 아이 그럴 그래 필요 없고 예 아, 아, 아.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매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12단으로 하면 저 우리 기존 선풍기만큼 세진 않은데 그래도 거기에 버금가는 바람세기가 나와요 오 거기까지 흔들려 어쎄 네. 자,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강추예요. 원래 강추 안 했는데 자, 이것도 내려놓고 아니다. 이거는 우리 판매할 거니까 내려놓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올여름 진짜 기대했던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손전등 많이 쓰시는 거 있죠? 네. 상어 손전등. 우리가 요즘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어 손전등 회사에서 손전등 한국에 팔면서 엄청나게 재미를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한국의 DC 선풍기 시장도 진출하려고 만든 야심작 바로 상어선풍기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제대로 만든 제품이야 이거는 플라스틱 케이스잖아요 이거 몰딩 하는 데만 매덕 들어 제대로 돈 써가지고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 선풍기 나오기 전에 스펙을 보내줬어요 저희한테 스펙만 보고는 대박이야 와이 스펙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물건 받아보고 나서는 아 그게 기대가 무너졌어요 첫 번째 아그이 선풍기 보면 날개가 작죠 이 날개 한 개를 극복을 못해요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날개를 작게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이 날개 가지고 이만큼 바람을 세게 만들려고 했어 노력을 했어 나와요 여기도 BLDC 에요 지금 제일 높은 건가요? 네. 같이 잡는 건가요? 내가 약간 더쎄날개 아, 네. 아 크기를 극복을 못해요 그리고 아 조, 소리도 어때? 아 소리도 얘는 옆에 누워있으면 지금 최고단 옆에 누워있으면 그 약간 그 소리나 2차 대전 때 프로펠러 뱅이 웨에에에에에 네. 그래서 잘 만들었는데 이건 물이다 이것도 버리는 아이템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공장에서 한가지 빈빙 무기가 있대 이선풍기 자기네들이 선전등 회사잖아 네. <웃음> <웃음> 네 가운데다가 캠핑용 전등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될까? 난안될 거라고 봐 역시 3단 대 마지막에 깜빡이는 건 s s 는안 넣었네 될까? 음. 끌게요 이거는 퇴출 아 그리고 이게 초기 디자인 비용이랑 이, 이쪽 상업회사 사장 디자인 마인드예요 되게 투박하고 밀드소리 느낌의 남성다운 브랜드도 상호랑 벨로시 랩터인데 어쨌든 요거는 패스 근데 밧데리는 오지게 많이 넣었어 14A란다 암페와이두 <웃음> 배야 와비쌍 분만 <웃음> <세블만> 하긴 하네 <웃음> 네 이런 네. 네. 제품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준비해봤어요 이거 한국에서 많이 파는 거딴 데서도 많이 팔아요 근데 이 제품 구입해서 테스트 해봤는데 이 제품은 장점이 없어요 다섯 개 5개. 다섯 개인데 뭐냐면 배터리 방전됐나 보다 다섯 아... 개인데 모터가 약해 뭐 충전은 되죠 근데 시간이 깨끗해야 두 시간도 안 가고 음... 그리고 바람도 제만큼안 세, 얘만큼도 안세 음... 그렇다고 디자인이 이쁜가 뭐 특장점이 한 개도 없어 그냥 배터리 들어있고 12V 된다 끝 그래서 얘도 안타깝지만 퇴출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 아 여기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거 집에 가져갈래요? 아, 다 내려놓을게요 <웃음> 네. 이제 마지막 제품 하나가 남았는데요 바로 이거 아 이거는 고민됩니다 이거 고민 중이에요 호불호가 너무 갈려 이거 선풍기예요. 이거 한국에서 많이 팔리고요. 마트가도 있던데. 네. 근데 한번 펼쳐볼게요. 이렇게 펼칩니다. 주쇼쇼우 와. 오. 이렇게 펼쳐져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처럼 접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제품은 장점이 너무 많아요. 아까처럼 접어지기도 하고 펼쳐지기도 하고 크기도 작고 조용하고. 충전도 뭘로 하냐면, USB로 충전을 해요. 네. 단점은 바람이 약하다. 바람이 약하다. 아, 예뻐요. 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네. 몇 달째 고민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팔까 말까? 우리 고객님들은 센걸 센 좋아하지. 좋아하지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장도 사봤는데, <웃음> 네. 이거를 많이 들여왔어요. 다른 업체에서도. 그렇게 극적으로 많이 팔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도 고민 중인 제품이에요 이거 광고 잘하면 팔리겠지 디자인 이쁘고 어, 바람 세다고 하는데 그 화면 보고 바람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람이 약해 고민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어, 5단이다. 어,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아니면 한번 댓글 받은 걸까? 아, 우리, 회원 네. 분들 데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작년 겨울부터 준비했던 선풍기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퇴출되는 제품들은 분명히 안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찾은 것 중에 그래도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의외로 좋더라고요. 전 집에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풍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거? 우리 지금 하는 건 이거랑 이거 그리고 할지 말지 모르겠는 거 스크래치 나가지고 신제품 창고에 있는 그리고 또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USB로 충전할 수 있는 접을 수 있는 접어보자 또아밀위 올려서 자 이렇게 하면 딱. 요런 선풍기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고민이 돼요 뭐 어쨌든 오늘도 뭐 별로 재미없는 선풍기 였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